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 목과 숨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슬립 비즈니스를 함께 할사람들 계속 모이면 어, 우리 약간 하나의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해주는 그런 장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아침에 갔던 내가 B&R 하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터내셔널 아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내셔널 그 국제 비즈니스를 서로 연결해 주자 자기들끼리 여기 그룹 안에서는 서로 다른 우리가 뭘 하는지를 다 아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누군가가 뭐가 필요하다? 어? 우리 멤버 중에 이거 있는데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잘 안되죠 사실 내거기 바쁜데 그 거기는 그걸 시스템화를 해놔가지고 그게 렇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좀어 차용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의 어, 네트워킹을 서로 해가면 세상에 잠안 자는 사람 어디 있어요? 숨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목안 불편한 사람 없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킹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지 그냥 이거 효과 좀 있어 해갖고는 사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속아 가지고 몇 많은 건 귀뚱도 안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사업자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SNP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활성화되면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